겁나 많이 왔던 게 353장이지? 이번에 로기 영감 한 번도 안 뽑았지? 자, 십봉 시작! 컷신을 건너뛰니까 바로 나오는구만? 로업진. 근데 이번 로기 안 좋다고 해가지고 두 번째 허! 세상에 한번 인사했는데? 세번째 괜찮아 노란 알이 늘었어 자 네번째 빛나는 모션이 나오는 거 맞지? 오 황금알 다섯 개로 늘었어 괜찮아 나신감을 가져 오 그래 가자 아뭐 백보까지는 호발에 안나오다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하이하이 어서와요 뽑... 나온다! 드디어! 망치 오! 두개 다 나왔어 가운데 나중에 가고 이거 먼저 가자 에이 그럼 망해라 어, 벌써? 아이거 불안한데? 잠깐만. 감성 초첫 코너입니다. 지금 60보배. 다시 한 개부터 시작. 노란 거 하나부터. 아니 아니 야 우리 의식을 치러야지. 뽑았으면 23번 쳐야 되잖아. 절대 춤이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춤을 쳐본다 이마젠이 가득 차있으신가봐요. 우편함이 70개가 차 있네요. 아 비보전. 오! 춤추니까 바로 열렸는데? 자, 이번에 루치 불속성이야, 불속성. 어, 로기를 뽑으셨어요? 어, 아. 폰 760장? 세상에 아, 어떻게 그를? 아이, 아, 알이 늘고 있어. 예, 앞에 한번 봤으니까. 오, 확정 빼고 다 루치. 어? 뭐지? 아, 또 버그 걸렸다. 어, 진짜 루치인데? 잠깐만. <웃음> 설마 진짜 저주처럼 확정 빼고 다 루치 나오는 거 아니겠지? <웃음> 뭐지? 이두 번째 루치. 또 빛났는데? 또 루치인 거 아니야? 오, 뭐야? 알색이야? 알색인데? 어디서부터 갈까? 얘부터. 아 이번에는 찌루. 배뿌리아 아쉽게도 후고. 잠깐만요. 자, 마지막! <웃음> 어? 후구두발인데 이거는 과연? 후구후마후두 후구? 후구 마리? 자, 아 이거 이거 뜨는 거 거슬려. 이거 어떻게 없어? 리 누구 두 마리? 누구 두 마리? 누구 두 마리? 누구 두 마리? 어 여기엔 이게 걸렸네요 이번에 하, 사성이 나오는데 아니 사성 되게 아니 사성은 되게 잘 나름 잘 나오지 않아? 나, 나름 되게 잘 나오는데 배경이 안 나오네. 그러니까 어, 나오긴 잘 나와 나쁘지 않은데 아 이거 안 없어 져 봐봐 그렇지? 거즈 빠빠 나오긴 잘 나온다니까 아연 어 빛이다 아 이거는 사성이네요 아다 별나봐 무기 백보까지 걸렸다와 노란 거왜 이렇게 많아? <웃음> 하, 이제 다음에 확정 백보. 확정 백보. 백보. 과연 이 확정 백부분 사성일까? 김보? 빈... 아니, 두 개야 일단 언거 어, 불이다. 아, 잠깐만 아, 이러면 내꺼 뽑을 때 겁나 안 나올 것 같은데? 잠깐 불편한데? 잠깐만 내거 오늘 뽑으면 안 되나? 잠깐만. 아, 루치. 아, 루치. 루치. 아, 이자식. 이거, 그, 코나 화업이 아니라 이거 불속성 확업 이런 거 있나요? 같이? 망치게 좀 짜증나. 불속성 확업 있나요? 음, 자. 네네. 일단, 그. 이두개 뽑았으니까, 좀 편하게. 놓아주기어다 신가요? <웃음> 루치야? 아니, 불속성 하원 맞는 것 같은데? 뭐지? <웃음> 루치 1각 찍는 거 아니야? 아니, 천장 찍으면 하나 나오잖아. 이제 좀 마음 놓고 뽑아도 되는 거 아니야? 이 정도 두개 나와 아두아 아, 천장 하고 삼 아니 이제 하나 둘셋아 하나 더 있어야 되는구나 삼각하려면 천장 말고 그렇네 그걸 생각 안 했네 아 이거 세 개면 삼각인가라는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아춤 한번 쳐야겠다. 아니 5성은 없고 그.. 똑같이 사성이.. 네! 배경 사성이에요. 네누사.. 강화 이전하고 로아주두 개? 아하.. 이번에는.. 어 뭐야? 하나도 없어. 소 하나 없는 오바.. 오바 아니야? 아 묘지직이요? 분수대 그 옆에 있는 광장 옆에 있는 데 있잖아요. 자, 흰색.. 흰색.. 흰색.. 아. 아.. 여기서 후후가 한 번? 후구가 한번 도대체 후구는 무엇을 뜻하는 거지? 음, 뭐좀 얼마 안 남았어, 이거. 아하. 망친 전용 자이 스펑 몇개 남았지? 오우 빛나질 않는데? 끝에 다와가지고 이제, 첫, 첫 끝발이 너무 좋았나? 후구데이. 자, 아, 이제 이 모정 남았습니다. 2천3천 다이아 써야겠네, 3천 다이아. 하, 과연, 천장까지, 코나는. 이마젠, 루치 몇개 있어? 루치 8각이네. 아이고, 10각 찍겠는데? <웃음> 자, 아, 삼천, 고고 합시다. 삼천 다이아, 고고. 열려? 빛나라! 아. 아, 마지막 천장. 천장에 아까처럼 알이 세개 나올 수도 있잖아. 과연? 자, 일단 확정 하나. 어머! 피쳤어! 아니 아리 아니, 세 개가 아니야 아리 아니, 네 개야 이거 맞아? 아니 네 개가 나올 수가 있어? 루, 후구 루치 동그를? 자 왼쪽부터 가볼게요 하나 물장군 둘 찌루 아복신님하도못 맞췄어 일단 근데 동그릇 하나 맞췄습니다. 마지막 하나 천장이야. 세상에. 아니 이걸 이렇게 이것도 마지막에 깐다고요? 싫어요? 하나를 이렇게 마지막에 까네. 까기도 또 이렇게 마지막에 까요. 자, 짠. 이렇게, 하나, 세 마리 천장입니다. 자, 이렇게 세 마리 천장 먹었고요. 그 루치는 근데, 그거 강화를 하나씩 한다고? 굳이? 지금, 하나, 둘, 셋, 네 개. 네개 먹었는데, 팔각이니까, 구각에 두 개. 십각에 두개 쓰면 되는 거 아니야? 두 개, 두 개? 어, 정리가 안돼 있어, 그리고 일단. 자. 장비 뽑기 해 보겠습니다. 아! 춤 한번 추시고! 장비 천장까지 한번 가봅시다. 이게 망치 전용 자리에요. 아! 알 4개 나온 게좀 신선한 충격이었다. 자! 104점! 아, 10확정 소환까지 4점이니까 이거에서 일단 사 나오겠네요. 따라라 과연 어? 와 이걸 배경을 뽑아버리네 필요한가? 아내눈 어, 자 일단은 사서 확정 백법 사서 확정의 배경이 나왔습니다. 자두번와 노란 거 겁나 많아. 어 눈부셔. 세번 나가야겠다 방송. 안 돼! 가지마! 가지마! 안 돼! 어우, 또 배경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. 풀 사성 아니 안심한 게 아니라 그냥 아니, 놀라, 놀랐다고 놀랄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자두번 뛰고 세네 번째, 빛 노란 상자 이렇게 나오는데 네. 이제 빛나는 이제 상자를 안 눌러주시네요. 빛나는 상자를 안 되겠다. 얘 춤을 춤을 안춰서 그래. 배경, 배경보 뽑고 숨을 쳐야돼 이젠 이제 의식이야 의식 어쩔 수 없어 안하면 마음이 불편해 세 번째까지 기다려야 돼자세 번째까지 두번 다음에 세 번까지, 세 번까지. 아, 네, 세 번까지 있나? 세 번까지. 자, 문을 열어주세요. 아, 어, 니었는데슬슬 옷발이 떨어져 가다. 다섯 번째? 오, 두 개다. 사 하나 그리고 빵 빠바밤 물 사서 아하 뭔가 되게 이렇게 날라올 때 엄청 화려한데 자 전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다음은 비담이야? 불, 물, 풀다 나왔구나? 그러면 천장에서 뭐가 나오지? 과연? 팔라디움 하버 빛 빼면 인정? 뭘 인정하는 거죠? 빛 빼면 인정이 아니라 더 화내는 거 아니었어? 14점 한번더 사서 여기서 비이냐아이냐 오! 두 개야! 아글러브 하나랑? 어 진짜 체스트 글러브 나왔어 <웃음> 버서커 글러브오한번 어, 더? 아물아 아, 물인데? 아 여기서 빛이나 암이 하나 나왔어야 되는데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이제 배경 확정 자잔상오두 개다 노란 게 하나도 없네 근데 뭐가 배경일까요? 얘는 아, 레이더스 한번 자 배경 풀이다. 아직도 106개나 있근데 지금, 어, 다, 하나씩, 하나씩 밖에 없네. 빗빼만 사각이네. 싫어한가? 이 사람? 불, 풀, 이렇게, 하나씩이네요. 자, 저 티켓은, 어, 다 깔까? 뭐 어떡할래? 다 깔까 티켓을? 음... 아니면 또 모아서 깔까 닦아 오케이 닦합시다. 그러면 액장 오케이, 액장 또 달려봅시다. 야버석과 글로브, 좋지버석과 글로브 시각했나? 벌써 또들 하, 문을 안 열어줘. 아, 춤안 췄구나. 글로브만 나와라. 방거구 사, 사성은 다 십각이라고? <목소리도> 세상에. 난 아직 안 됐는데. 서클렛하고 <목소리도> 암호하고. 와, 좋겠다. <목소리도> 일곱 개. 나 아, 역시 춤을 춰더니 나오는구만 오 노란거 개바다 어? 과연? 오! 잠깐만! 아이 실화야? 불불 불! 불불 불, 불, 불, 불! 하나씩 뽑는데? 이거 맞아? 다 일각식인데? 대경 <웃음> 하나씩 다 먹었는데? 이거 맞아? 소금이다 맞아 소금 뿌려 뿌려 소금 소금 뿌려 어 깜짝이야 아니 그게, 그게 그게 있잖아 그 배경이 나와 나와도 지금 하나씩 111 나왔는데 또 불이 나오면 좀 깔끔하지가 않잖아 예. 나올 거면 이제 빛이나 암이 하나 나와야지 그렇 그런 생각인 거지 아하 이제 끝났네요 불루 물풀 하나씩 뽑았네 블루 물풀 하나. 종류별로 뽑았습니다 이제 다 일각 일각 일각이 되시겠네요 불물풀 불, 불. <웃음> 아.